아, 고맙습니다. 네. 언제부터 뵙는지요? 요전 네. 국민이 다 <웃음> 네. 아는 사람? <웃음> 아, 죄송합니다. 희생을 저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끝났으니까. <웃음> 우리 그래도 5년을 만났잖아. 안녕하세요. 청춘 기록에서 이보라 역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아! 그런 시간동안 엄청 많이 챙겨주시고 다정하게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즐겁게 촬영하다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작품에 잠깐이라도 출연을 할수 있게 된 것에 너무 영광이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가, <목소리> 더해! <목소리> 갑자기 진영이 진영이한테는... 내가... 안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잘 끝났다 신쇼, 백스텐션가 처음에 서로 다안 친해가지고 일부러 친해졌어 억지로 친해졌어 식당에서 리딩하고 막 담요도 리딩하고 웬컵하고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 여기서 세상 저거보다 친해졌어 초딩 때 만났으니까 초딩이던 뉴딩이야 자식아 현잘 났다 화장실 안 줄게요 안 자요 아네 나한테 말해 우리한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말했어 안정화? 안정화라고? 혜룡 됐다 재밌다 원해요? 뭘 원해요? 니가 됐다 재밌다? 뭐야 진짜 니들 뉴딩이냐? 아, 우리 이제 얘기할 때 여기 응. 응. 우리 님들으면 인사해주시대. 우리 친구 혼습니다 그러면 말아 좀안 들릴 거야. 가족은 진짜 할까? 다치은 상태인가? 이거.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이제부터 치우기 시작하는 거야. 정화 아, 성격에, 같은 성격에 같은 이렇게 같은? 너무 막 어지럽히는 거야. 예! 어나 그랬어? 그치, 알았어? 정신이 세지. 우리 친구 먹기로 했어. 이건 정말? 아. 아 진짜,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죄송합니다. 오, 어, 원해요? 뭘 원해요? 이름 듣다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여쭤시게요 어, 음, 음, 네.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좋은 순간이 수... 얼마나 된다고. 기분 좋을 때 말하는 게 제일 좋다고 분투질 했어. <웃음>